우와. 엄청 크네 진짜 손가락만 해 뿌리에다 뭘 했길래 이렇게 뿌리가 좋아요? 구근역 했습니다 구근역이요? 예 마늘 뿌리가 장난이 아니네요 우와 뭘 했길래 지금 여기다 뭘 했길래 마늘 뿌리가 이렇게 좋은지 마늘을 빨리 할착 뿌리를 하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구근역을 물에 희석해가지고 한 뿌리 보라 이래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래 뿌리 씁니다 근데 이거 딱두분한 겁니다 구근역을 구근역만 쳤는데 마늘이 이렇게 좋아요? 예. 네 저는 지금 경남 밀양에 맹문동 밭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게 맹문동이라는 겁니다 이게 특용작물인데 주로 뿌리를 먹는다고 하는데 이 뿌리를 어떻게 하면 크게 만드는지가 비법이라고 하는데 자 오늘 어떻게 하면 맹문동 뿌리를 크게 만드는지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오늘 벚크레일 돼가지고 한 2시간 들고 갔어요. 그리고 내일이 알을 수확할 겁니다. 와 엄청 크네 진짜 손가락만 해. 엄청 많이 달렸네, 진짜. 예. 야, 터셔에 그 대해서. 예. 털이 제가 털이... 요포그에 오전에 작업 행 거를 예. 예. 제가 요거 흙을 일일이 한 포기씩 털어서 아줌마한테 이걸 제가 공급을 해줘야 돼요. 예. 음. 그래서 아줌마가 요걸 좀더 심을 하나 하나씩 따다 해야 되거든요. 예. 아, 그렇게 심이 나오는구나. 예. 아, 이 이걸 빼야 되는구나. 예. 손이 많이 가겠어요. 네 예, 그렇지 오. 예,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따야 해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쭉쭉 소리가 나잖아요 예, 이렇게 심을 다 빠져나오게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쭉쭉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람 손이 가요 기계 가지고는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음. 골문동. 저희들은 이걸 골문동이라 부릅니다 골문동? <웃음> 왜 골문동이에요? 새가 골릉동. 빠지잖아요. 아새빠리 중에 <웃음> 일한다고 해서 골문동이라. 물에 끓여 먹든지 아니면은 자처럼 음. 담가서 먹든지 우려내서 먹든지 그렇게 먹어요. 예. 그러면은 고소해요. 손이 많이 가도 돈이 좀 되나 봐요, 그죠? 그렇죠. 네. 잘 지면 잘잘 지면 돈이 돈이 많이 되니까. 되지. 예. 네. 이게 맹문동 알인가 봐요. 예. 이게 알을 먹나요? 예. 야, 땅콩처럼 생겼어요? 예. 맛은 땅콩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맛은. 뭐 맛있나요? 달착지근한데? 아 그래요? 예. 네. 아 그래서 달착지근하고 그래서 고소한갑다 고소 고소하기도 해요. 음. 다 뜯어가지고 납품하시나 봐요? 우리가 세척을 해가 예. 아 세척을 해서 예 건조기에 이어서 말리가지고 그래 이제 장사하는 분한테 음. 팔고 있습니다. 뿌리가 뭘 했길래 이렇게 뿌리가 좋아요? 구근 역했습니다. 구근 역이요? 예. 아 이게 진짜 뿌리가 어마어마하네. 써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맨무도 알도 많이 달리고 예. 알 자체가 굵고 충실하다 합니까 나도 이래 알 좋을 줄은 사, 사실은 생각을 못했어요. 아 그래요? 예. 구근력을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1리터물 500에 양수기 돌리가지고 물하고 구근력하고 같이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좋아야 열매도 충실하다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거 뭐 구근력을 한 결과 올해는 돈을 좀 많이 벌것 같습니다 여기 한 포기에 200원 입니다 아 포기에요? 예몇 아, 포기나 있는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포기수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사, 400평 기준으로 숨어왔는데 네. 계산기로 계산을 한 해봤어요 네, 어떻게 됐습니까? 12, 12자료 곱하기 네. 240만원 계산하니까 네. 2 8 8 0만원이더라고요아 이게 지금 다? 예 이야 지금 고소득 작물이네요 예. 이거 뭐 특별하게 관리할게 있나요? 이거는 모동이 자기 모동으로 순가면은 첫째 원가가 작기들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풀 제초 작업이 좀 힘들어 그렇지 네. 다른거는 힘든거는 없습니다 작년부터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쓰셨어요? 사과하고 맹무동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결과는 만족합니다 뿌리가 발근이 잘 되면은 알이 굳게 클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 사용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죠 네.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을 에, 여기에다 접목을 한번 해본 거죠 유기농 자재인가요? 네 아, 유기농 자재고 부근역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작물들에게 보면 어... 병에 중에 강하게 그리고 어, 건강하게 에,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또 마늘도 제가 구근역을 하고 있어요 사장님 마늘이에요? 예왜 이렇게 키가 커요? 이게 처음에는 제가 순간하고 바빠가지고요 돌볼 시간이 없어가지고예 설시고 왔어요 밭에 오니까 마늘이 노랗게 말라 죽더라고요 예. 마늘을 빨리 할착뿌리를 할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구근역을 물에 희석해가지고 한 뿌리보라, 이래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래 뿌리씁니다. 근데 요거딱두번한 겁니다, 구분역을. 두번 하셨어요? 예. 그럼 뭐 어떻게 변했나 지금? 근데 이게 빨리 사람도 하고 빨리 크니까 이게 죽이 엄청 좋잖아요. 대량으로 농사지 가지고 판매를 하는 분은 약도 치고 하겠지만은 저는 이제 우리 식구끼이 먹으려고 이래 순간 이기입니다 <웃음> 이게 좋다 하니까 구근력기 좋다 하니까 한번 해보라 하더라고요또 이게 수확을 했을 때 저장성이 오래 간다 하더라고요또사과나이 네. 사간, 맛도 좋고 그래서 제가 이거 두분을 냈습니다 오 지금 뭐 마늘이 너무 상태가 좋아보여요 예. 야 지금 마늘이 뿌리가 장난 아니다 뿌리가 마늘 뿌리가 장난 아니에요. 와, 모래길에 지금, 여기다 모래길에 마늘 뿌리가 이렇게 좋은지. 야, 구근력만 쳤는데 마늘 이렇게 이 좋아요? 예. 야, 알로에 같아. 잎이. 잎도 크고. 야. 아니, 뭐, 딴건안 하신 지 이해가 안 되네, 진짜. 태비는, 순간이기 전에 태비는 했지. 태비만 하고? 예. 아,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야, 그저 구근력을 모르시는 농부들한테 한말씀 해주신다면? 저도 뭐 이거 제품을 써본지 얼마 안되니까 예. 저도 사실은 물어보고 궁금하면 항상 공장이나 어디 농약방에 가서 물어보고 농사를 짓는 방법으로 해야지 자기들은 자기는 느끼 맞다 이런식으로 하면 옷에는 선진농법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품은 써봐야 돼요 좋은 제품은 써봐라 그렇지요 네. 돈오일 투자 나라 하고는 농사가 잘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투자를 해라? 예. 아 좋은 말씀 알해주시네